그 창세기 본인의 조건을 얘기하는 창세기 6장 말씀을 그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 계속 살펴봤는데요. 그 씨앗의 형태 안에 이제 열매를 포함해서 주님이 계시를 하신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말의 때와도 이제 맥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론 강화를 하실 때에도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상황 시대 속에서 어, 써먹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웃음> 이미 이제 그 완전한 그런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그 씨앗의 형태에서부터 어, 주님의 복음의 내용이 들어 있고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그 행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종말의 때, 지금 그리토가 오심으로도 종말이 시작이 됐고, 지금 종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 그 빛을 비춰볼 수 있는 거죠. 거울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그 우리 교회 생활, 로 연결해서 생각 비춰볼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나왔듯이 거울처럼 비추는 것처럼 이세기 6장의 내용 속에서 이 종말의 시대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또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어 주님께서 분명히 그 아, 아벨 이후의 세 계열을 보존하셔가지고 당신이 이제 보내실 언약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계속 보존해 내려오셨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찬,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계속 진행해 나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흐려지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셋 계열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 혼합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저들의 존재 이유가 여인의 후손이 오실 길을 닫고, 그것을, 그 길을 평탄게 하는 일을 했어야 했는데, 저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저들은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실 은혜를 주셔서 그셋 계열 안에 보존시켜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건데, 그것을 알고, 전심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즉, 궁극적으로 회복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제 주어진 당대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했어야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자꾸 이제 기대를 이어가면서 멀어지고 그 원인이 뭐냐면 사람의 그 아름다움의 개념이 달라진 거잖아요. 하나님에 안목으로 하나님 계시를 중심으로 아름다움을 그 가치 아름다움의 가치관을 세워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에 심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혼인을 할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과 혼인, 혼인하려고 한게 아니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 그럴듯한 그런 여인들과 혼인, 혼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아름다움의 관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웃음> 철저히 그 인간적인 그런 <웃음> 안목으로 혼인의 대상을 삼고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 하는 것은 사실 믿는 자들을 오늘날로 신약의 표현으로 치면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뭐다 똑같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혼인의 대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웃음> 세상에 존재 이유가 없을 그런 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 말은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어,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으로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루어야 되고 어, 당연히 그것이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도 그죄 그 없는 상태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인간과 죄에서 그 살펴봐서 알지만, <웃음> 하나님의 계시에 창념하지 못하고 그목적계로 나가는 삶이 힘이 해지고, 어 이제 선화과 금령에 대한 불평이 약간 아쉬움이 이제 그 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이 이제 자꾸 자리를 잡게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사단이 꼬일 때 넘어간 것 아닙니까? <웃음> 그러니까 어, 완, 비교적 타락 이후의 그 상태보다는 훨씬 더 나은 원형적인 좋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계실 중심으로 서로 어, 돕는 자로서 합력해서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가는 일을 해야 했었는데 <웃음> 그렇지 않아서 타락한 것 아닙니까? <웃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셋 계열의 그 유전을 통해서 이미 들려져서알수 알 있었고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항상 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의 동물적인 그런 본능 같은 것만 남아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 더 아름다운 것. <웃음> 그런 것들 자기들의 안위를 보장해 줄 만한 그런 상대를 찾는 거예요. 자기들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자기들의 현실을 보장해주는 그런 상대를 찾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심령의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리도 안에서 어, 혼인을 해서 살아간다고 이제 할 때도 어, 이런 어, 역사적인 사건들을 비추어서 바르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른 선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을 선택 되게 에, 에,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혼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거예요. 혼인의그 궁극적인 목적도 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와 교회, 관...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혼인 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받는 존재들로서 서로 어,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인간상과 사회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혼인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거룩한 후사를 낳는 거 아닙니까? 고룩한 후사를 낳고 이제 양육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혼인의 두 번째 목적이 되고 세 번째는 그고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그 거룩의 거기의 정점이 아니고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서로 합력해서 그 주님의 이렇게 <웃음>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서로 서로 돕는 자로서 사,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소명이고 그것이 혼인의 그 소명이고 혼인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하게 사람이 야, 연약하니까 비슷하게 이제, 아, 서로 소명을 이룰 존재라고 생각하고 혼인을 할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을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선택 이후에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는, 한 사람은 외형적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진짜 내면적으로 가면 그렇게 해서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제, 이제 주님께서 아 교회 사역자를 선물로 주셔서, 그 이제 같이 비슷한, 약간 한발 정도 앞서서 이제 사역자가 인도를 한다고 할 때,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본질 을 추구하지 않고 외형만 붙잡고 있는 사람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게 천지 차이가 되어버려요. 이게 과정, 과정이 다 신자들의 삶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정이 무시되는 결과는 없, 없잖아요. 이 과정, 과정을 허, 허투루 산 사람, 허술하게, 부호하게 그냥, 벙벙하게 그냥 떠있는 신자의 삶을 산 사람하고 주님의 그냥 외형적인 은혜만 추구하고 근본적으로, 어, 누려가야 될 것을 누려가지 않는 상태로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서로 이제 오갈 수 없는 차이가 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김홍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놨잖아요. 한 사람은 바, 바깥 일에 바빠가지고, 뭐 외형적으로 무슨 대단한 기독교적 활동을 하고, 근데, 내면적으로 이제, 아내는 자라가고, 그렇게, 나중에는 서로, 처음에는 비슷하게 선택해가지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같이, 같이 동심 협력해야 될 내용에 협력하지 못하니까, 너무도 차이가 난. 끊임없이, 뭐, 이제 아내는 사실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죠. 했는데, 남, 남자는 그거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무시하면 이제 서로 갈 길이 한 이불 속에 살고 한 집안에 살아도 서로 이제 이게 한 생명 안에서 자라간다 이렇게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서로 이제 교통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웃음> 김홍준 목사님도 한 10년 사역하고 떠나신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누려져서, 그런, 개인의 존재에서 그리토의 인격을 잘 드러내고, 그런 그 움직임에서, 이제 한발한발 한발 주님의 그 법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자로서 이렇게, 이제 모였을 때, 이제 흩어졌을 때라든지, 그것을 살아가야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열매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외형으로만 지식을 가지고, 음, <웃음> 그 한국, 그 어떤 교회에서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외형에만 취했던 거잖아요. 결국, 그 김홍준 목사님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닌데, 끊임없이 사실은 떠나시기 전에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열매에 대한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이게 손에 쥐어줘서뭐 시청과 교육하듯이 이렇게 자서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선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누린 사람하고 누리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에도 그, 그러니까, 한발한발안 걷고, 어느 날 이렇게 도약해가지고, 뭐, 비약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그 1단계에서 벼랑간 5단계로 올라간다든가, 신앙에서.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웃음> 물론, 그, 이제, 신앙의 단계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 헬라주의적인 측면에서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이제, 그 지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지식은 굉장히 그 깊이 없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개괄적으로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대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대학원, 뭐 박사 과정 이렇게 쭉 가면 얼마나 그 되게 이렇게 그런 것을 세밀하게 또 분야별로 심각 아주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도 그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그 일반적인 그 틀에서도 어른과 아이들이 그런 그 지식 서로 나눔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천국의 깊은 도리에서부터 기본 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 도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하고 또 계속 자라가는 사람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가 돼도 그 이상은 얘기할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사실. 그런 혼인의 대상자를 찾는다고 할 때에는 그런 대상자를 찾아야 되고 그런 생명의 움직임이 과거의 족족 가운데 있었는가 그런 걸 찾아봐야 되고 그런 것을 서로 이제 돕는 자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그런 그런 혼인 생활을 하려고 해야 그게 정상한 혼인의 소명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죠. 이 그러니까 주님은 참그 어, 인자하시고 공률이 풍성하신 자,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든지 복음을 깨닫고 돌아서서 올라서기만 바라시면 거기서부터 얼마든지 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서로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데 놀라운 신비고. <웃음> 아무튼, 그 이제, 불신의 그 관계로 혼인했다고 할지라도, 한쪽이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대로 올라올 수 있게 하시는가. 주님은 모든 방향, 모든 수준, 그,에서 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그것을 각자가 자기 수준에서 누려가는 거예요.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그, 뭐 시, 시기하지 않고, 열등감 갖지 않고, 우월감 갖지 않고, 서로 주님이 내신 결과들을 서로 살펴보면서, 이제 신령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어린아이하고도 말을 할수 있고요. <웃음> 그러나 당연히 이제 때가 오래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깊은 도리를 얘기해야 될 사람이 맨날 얕은 얘기만 하고 그러고 깊은 얘기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참이 같이 교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웃음> <웃음> 굉장히 그. <웃음>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개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신자로서의 그 성장의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면 늘 말씀을 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서로 그걸 깨닫는 대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 그걸, 그, 그것이 신자로서의 삶의 그, 외, 외형적 개연성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라가야지. 주님, 그리토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주님이 결과를 내신 것은 주님의 열매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이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큰걸 가지고 있어도, 그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제시한 것에 비교하면 미미하잖아요. 그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어린 아이들한테 뭐 함부로 고자세를 가지고 말할 수없다 지도하는 거죠. 각 그러니까 모든자의 선생은 그리스도 있잖아요. 이제 교회 질서를 허락, 허락하셨지만 이 질서를 통해서 저저 목사님. 와, 장로나 집사에게 뭘 받아서 내가 크는 게 아니고, 저 목사나 집사나 장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도의 말씀을 듣고 잘 아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한 관계죠.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도 무시하지 않아야 될 걸, 그, 이제 일반적인,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 뭐 엄마같이, 누이같이 이렇게 대해야 될 걸.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일반 법칙을 뛰어넘어도 특별 법칙을 누리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 이게 교회 사회 속에서도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도 같은 다 목사이고 한데, 이제 서로 존중해줘야 될 것이 나이도 있고, 또 연, 연배도 있고, 목사가 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자기 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들을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갓, 갓 이제 믿은 사람들 막, 막 뜨거워갖고 난리가 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함부로 선생의 자리에 앉히지 않도록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반적인 연륜도 존중해 줄줄 줄 알고, 그러네, 그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그 문화를, 그, <웃음> 그, 그, 그걸 아주 질서 있게 누려가야 됩니다. 그게, 그게 이제 누가 봐도, 일반인들이 봐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그, 우리가 지, 지진한 그 사도, 그,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그 결과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외인들한테 칭송을 받는 것이. 외인들이 뭐, 이게,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모, 자식이 있고, 손자도 있을 수 있고, 뭐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대해서는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그, 그 일반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려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받아서 그것을, 그건 이제 그리토께로부터 다받아고 그걸 누리는 것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받았으면 그런 일반적인 예의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웃음> 자기 스스로 이제 높은 자리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때 이제 정상한 그런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이루어지는 거고, 또더 뭐 좁히면 이제 혼인관계 안에서의 그 가정생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주, 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주님을 대했던 태도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못 참을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상대적으로 뭐 부글부글 막 속에서 우라가침이 분이 날 정도로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인자고, 간음자고, 폭행자고, 도적질하는 자였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 우상송배자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뭐 처음 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논죄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주의 사랑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정 그, 그 혼인을 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사상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혼인하게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누려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뭐 서로 그 자기 행복의 그 수단으로 삼았던 존재에서 이제 상대의 행복을 바른 행복과 바른 번영과 바른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이웃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거든요. 이제 이전에는 그랬지만 내내 내 필요에 의해서 상, 아내가 필요하고 어, 상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그참 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그, 기본이 돼야 혼인도 이룰 수 있고. 본인의 과정도 아름답게 이룰 수 있어요. <웃음> 그건 그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 죽. 우리는 연약한 옛사람의 그 성향을 그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정반대로 나오는 사람을 보고 참고 인내하고 살아야 죽는 것, 죽는 것보다도 사실 더 어려워요. 사실. <웃음> 그게 어려워요. 근데 어려움,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 주, 그 빛을 비추려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웃음> 저쪽이 나를 이용한다고 해도, 거기에 그냥 이용당하지 않고, 주님의 빛을, 복음의 빛을, 그, 잘 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조하는 것. <웃음> <웃음> 그래야, 뭐, 그, 선한 결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웃음> 제가, 그, 지난주에도 이제, 강설, 이 공부 내용을 좀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얘기도 들었는데, 그분 목사 되기 이전에, 모태신앙으로 커가지고, 어, <웃음> 이제 신앙 생활하면서 아내를 만나서 살았는데 사회생활하면서 완전히 이제 세상사람처럼 된 거예요. 매일 매일 술 먹고 들어오고 매일 매일 그냥 자기 자기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밥 해주고 자기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일에 서포트해주는 그런 존재였던 거지. 그렇게 한 6년을 혼인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근데 어느 날, 그, 그날도 이제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아침에 그냥 아내가 어떻게 저집 보통은 아무리 늦게 가도 그 자기가 집에 열쇠를 안 갖고 다니는데 그날은 어떻게 아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게 했던 거죠. 그전에는. 근데 그날 아침에는 아, 아내가 그 열쇠를 챙겨준 거예요. <웃음> 이 열쇠를, 이제 늦게 와서 열쇠를 따고 들어와서 보니까 뭐 집안이 어둡고,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방도 다 어두운데, 이제 자기 사는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내가 그 일기를 쓰면서 이제, 그 이제, 일기를 쓰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일기, 일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아내가 얼마나 신자로서 남편을 위해서 참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참고, 참고, 죽으려고 몇 번을 죽으려고 했다가 이제 참고, 그날도 아마 어디 저 멀리 버스 타고 나갔다가 돌아온 그런 내용을 이렇게 쓴걸본 거예요, 이분이. 보고,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자기가 평생의 큰 북소리를 그, 귀로 들은 적이 없었다고, 그냥 아마 심장이 쿵쾅쿵쾅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뭐, 누구라도 알만한,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런, 그런 기록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죽도록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 그래서 혼인의 소명을 이루는 거죠. 한쪽으로라도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 하나님께서 선한 결실을 내서 함께 이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외, 형상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 살아가게 된 거죠. 이게 참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신자로서의 삶이 이미 산순결을 각오하는 삶이잖아요. 이전에는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무서워서 그걸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는 내 행복을 좇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소명을. 혼인의 소명을 이루는 거.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런 거예요. 사회, 이제 교회 사회도 전체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교회 사회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별 나서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이제 인내하고 참으면서 주께서 결과를 내시길 바라고, 주의 사랑을 끝까지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내 쪽에서는 이길 수 없는 거를, 주님을 의뢰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웃음> 거기, 그니까, 러 이전에는 그다 박차고 나가서 다한 한 판에 엎어버리고 다 나갈 만한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주님이 그 겪게 하시는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그렇게 <웃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뭐 결코 이제 두길 복이나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런 관계고요. 부부간에 서로 돕는 자로서 그런 그런 일을 이루어야 소명도 이룰 수 있는 것죠 근데 거기서 후퇴하면 그냥 이제 존재의 이유가 없어.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이미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 아닙니까? 그리도의 생명이 발휘되지 않으면 그 산자가 아니, 죽은 자예요.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자예요. 또다시 지금 당장 그 홍수 심판 같은 일이 뭐 없어도 그 사람은 이미 그물 속에 잠긴 자예요. <웃음> 철저히 이제 그 주님을 알고 나서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나를 높이고, 나를 한참 인정, 인정받고, 나를 높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말이죠. 내가 신실한 총지기로 모든 욕심을 부리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그,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르네상스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천년 그 개몽주의 그 르네상스 일어, 일어나기 이전에 천년의 역사 동안에 로마 캐토릭이 신중심의 사회로 얼마나 그 왜곡 변질시켜 버렸습니까 신중심의 사회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도와 형식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게 이제 불 속에서 나와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개혁자들이 그 초대교회 때부터 그 면면이 흐르는 그런 바른 신학, 신앙, 교회, 인간상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한 거잖아요. 본질을 회복한 거예요. 진짜 그것이 이제 단순히 인간중심의 우리는 우린 벌써 21세기에 살아가지만 그 르네상스 이후의 계몽주의 영향을 그 받아서 자유주의나 개인주의, 뭐 합리주의 이런 것,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아직 다 배에 있어요, 젖어 있다고요. 그걸 알고 여기서 이제 그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존재 신중심의 단순히 외형적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돼. 개인으로서 그래야 되고, 서로, 저기, 복수로서도, 이제, 사회로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얼굴빛도 달라지고요. 이 눈빛도 달라지고, 이, 이, 이게 표정, 이 얼굴 쓰는 근육도 달라지고, 입 모양도 달라. 사람이. 일반적으로도 개연성 있게, 이 사람이 얼굴, 얼굴, 뭐보 뭐 광채가 난다, 뭐 빛이 난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다, 그렇게 할수 있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건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진짜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요. 그 근본적으로 아름다움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이제. 여기 혼인할 사람들도 이제 몇사람 있고, 혼인한 사람들도 뭐다 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이즈음에 우리가 또 이전에도 한번본 공부지만, 그, 다시금 살펴보면서 늘이 본질을 회복해가는 그런, 그런 개인들이 돼야 되고, 교회 속에 한그 분자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고 있는 거고. 주님께서 코로나의 위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어도 사실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해야 되고. 지금 만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음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는 그런 신행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신자의 특권이고, 신자의 책임이. 오랫동안 이제 혼인 관계, 가정 교회를 공부했는데, 고생했고, 이전에 그, 이제, 그, 창세기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거, 그, 그 공부를 중단을 했었는데, 거기 이어서 이제 계속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